안녕하십니까 박수주인입니다 메르나 바사라말로미션마켓빼 제1회 웃음주기 대회 1차 당첨자 공개 영상입니다 제가 양식으로 구독한 기간과 저를 웃길 수 있는 말을 써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현장에서 이제 저 영상을 도와줄 친구와 함께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오늘 오늘 제 여, 오늘 영상 찍는거 도와줄 친구인데요 우리가 둘이서 주작을 하면 주작을 할래야 얼마,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주작 없이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구독한 기가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내용만 말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떠날게요 선서 선서. 오늘 우리는 이 이벤트를 위해 이 이벤트를 위해 최대한 정직하게 할 것이며 어떠한 주작도 없을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선서. 선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들 이거 재밌자고 웃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타 걸린 거긴 하지만 정말 안 웃긴 거에 웃을 수도 있고요. 정말 웃긴 거에 안 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지만 생각보다 내가 웃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안 됐다. 그래서 박태준 개새끼 이러면서 욕하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과물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한번 바로 주작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자 제가 이제 웃냐 마냐 싸움인데 이 웃음을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를 챙겨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입에 머금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웃음의 기준은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뱉냐 안 뱉냐 요 싸움입니다 많이 뱉으면 당연히 하고 얘가 찔끔해가지고 약간, 약간 꼬부기처럼 또르 나왔어 그것도 웃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웬만한 거는 안 웃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댓글... 아 그리고 진짜 댓글은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댓글 안 본다고 진짜로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라이브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라 추워요 그래서 팝팩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합니다 미션 마켓 파이팅 아 먹어버렸어 <웃음> 아 스카페로 <스카침을> 먹어버렸어 <웃음> 감사합니다 음! 박세주인님은 박세를 키워서 박세주인인가요? 음. 어 음. 박세주인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지금 우리 판테온이 서폿인데 부패 물약을 샀어요 타브로 베, 비에고가 갖고 우리 절구는 강타가 없어요 <웃음> 과세주인님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 올게요. 맹? 어... 천둥번개보다 센건 뭘까요? 바로 만둥번개입니다. 히히히 <목소리> 저는 꼭 웃음을 드릴, 문장, 드릴 문장이 문장 있기라는 느낌보다 과세주인님 행복해서 웃길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적어봐요. 기타 독합하는 저로서는 선생님의 영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고 실컷 신청고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고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으세요 야미야미 야미야미야미 <목소리> 형 오늘 덕머 좋은 날 잘생겼다 입꼬리 살짝 올라간 것도 웃은 걸로 치는 거 알지? 박세해 주인님 새복 많이 받으세요 박세주인 장점 기타 등등 앞으로도 성공하세요 박세주님말 다른 말 필요 없고 어, 항상 기타 강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하, 학원에 다닐 때 기타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는데 박세주님께 댓글로 제가 더 하, 좋아하는 곡을 요청드리니 영상으로 강좌 올려주시고 기타를 잘 치지 못해서박세주님 영상 보분에 기타 실력도 늘고 흥미가 생긴 것같필요 비록 제가 오기만 한 말은 없고 이댓글 보시고 흥분하셨으면 좋어요 요새 신청곡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신청곡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어, 박세주님 응원할게요 좋은 강좌 영상들 항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박 박세주인 새말공금고주 주식 인 인하 쥐랴 <웃음> 새끼, 새끼야 내개생끼야내 여기 웃음이요 크크 마음껏 가져가세요 어, 구독은 비록 오늘 했지만 전부터 보고 있던 계정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자주 찾아오는 채널 같아요 아저씨들이 술 마시고 취한 후 가는 곳은? 전봇대 형형형박길리는 진짜 언제나 해도 얼굴은 완벽 안 변해 윤재형 아니 박세주인형 대단해 형 기타 없으면 못 사는 형이다. 진짜 리얼 밥도둑. 어? 밤에 성시경이 두명 있으면 야간 투시경.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이해 좀 아프다. 아, 힘들다. 박세주 이님 어떤 기타 살까요? 박세주 이님 뉴진스의 하이퍼 아니 뮤지션 마켓 브리티시 BDT 10U. 어, 뽑으면 뽑으면 우는 식물은 우엉 대머리가 총을 한발만 쏘는 이유는 두발이 없어서 깊게 반성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따라해보세요 이거를 썼는데 이걸 따라 읽어보라는 얘기인겁니다 자 계약서 기기기기 기기기 기기기 기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아이막판요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왜 해서 어, 쓰는 거야? 적으면서 본인이 더 어이가 없었대요. 피아노를 어떻게 피아노? 바나나를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이 감은 얼만감? 마그마는 내가 마그마 드립을 드립니다. 유튜버 박세주인의 장점 기타 등등 어이가 정성아 박규희 박세주인 t 츠고 o 음? 울면 한 대, 쫄면 두 대. 어허. 한국 대표 미남 박서준. 웃음 문장 똥꼬. 다잘 치면 여자친구 생기겠죠? 어, 씨. 고 이까지 내신 6등급. 정시로 인솔할게 형. <웃음> <웃음> 아 인솔. 아할수 있어요. 응원해야죠. <웃음> 꿈은 이 e on, y d 리로드! r 장전하겠습니다. 박세주인님은 린스 안 쓰셔도 되겠어요. 나만의 프린스니까. <웃음> 네, 기타 강자가 말이 많아서 좋아요. 저는 말이 필요한데. 박세주인님이 딱, 제가 원하는 영상, 스타일입니다 얻어가기가, 얻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다치지 말아요. 항상 감사해서 h 절 r 치겠네요 어떤 술조에해네 입술 박 박세주인이 이벤트를 한다 새 새로운 방식의 이벤트 응모 방식이다 주 주인님 박세주인님 자 마지막 인 인자 협찬도 받으시고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만 아는 박세주인 그래도 많이 많이 대성 하세요 네. 박 박세주인님 새새 새 기타가 필요한데 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인 이마 그냥 줘! 방구 끼지만라 영어로 하면 돈가스 스무살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형님 추하지만 사랑합니다 아잉! 대생이야! 나 눈에 입 자, 뉴딘스 블랭크 박스 주인 렛츠고 오케이, 자, 이거는 내가 바로 방구대장 뿡뿡이 나를 선택하면 모두에게 웃음이 갈 것이다 그럼 방구 끼러 가야겠다 뿡빵 박세주인님 사인이 있는 기타는 제 심장을 뛰게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각 분야마다 엄청난 사람이 있대요 축구계의 왕자 이강인, 트로트계의 마님 송가인 역사적으로 천재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기타치는 박세주인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헐 박세주인님 사인이라니 개좋아 미틴 이건 기타가 있어도 너무 갖고 싶다 대박 사인은 안보이는 곳에 작게 부탁해요 내겨버리네 <웃음> <웃음> <웃음> 이런 미친이라는 계정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고3 이어서 영상 많이 못봤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볼게요 자, 기타 좋아하는 중3입니다 박세주님 영상 보면서 전부 다 실력이 확연히 늘었고 항상 열정 가득한 모습이 너무 좋아 박세주님 채널을 늦게 발견한 사실이 아쉬워요 어, 재밌고 쉽게 기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올해도 행복만 하세요 네. 자 엄지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엄지 자 엄! 엄마가 말했다 지! 지금 몇 시니? 아. 패스 어 이거 너무너무 너무 길어서 패스할게요 그냥 너구리가 락밴드를 만들면 라큰롤. <웃음> 기타를 독학으로 치기 시작한 지 5개월 가까이 되어가는 고등입니다 엄. Um, 준식은 살아있다. 어, 네. 커피를 조수로 져주면? 응? 응? 휘좏, 휘좏. 네. 하남자 <웃음> 이영수, 한남자 이영수, 한남자 이영수. 이름이 왜 백세주인이에요? 백세까지 살고 싶어서? 아, 박세구나. 왜 박세주인이에요? 흥부 넓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나요 기타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뉴스의 음. 하이브에요 <웃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독한지는 1, 2 정도 일이 개월 정도 됐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라고요? <웃음> 제가 요즘 영화를 많이 보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요. 이웃집 또 털어 하울의 무빙 오지는 성 생같이 일호 행방불명 니네 이모를 찾아서 입니다. <웃음> <웃음> 아, 하울의 무빙 지린성그공정와 거기 힘들었다 니 아, 네 이모를 찾았냈자 <웃음> 대한민국 역시 최강 미남 박세 로이 박세주인님 덕분에 황혼 스테이도 칠수 있게 되고 박길이에서 그 리뷰해주신 기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다 제가 기타를 시작한 계기가 여자꼬시려고 시작했는데 형이 날꼬셨네 내가 겪은 실패들이 내 성공의 어머니면 아버지는 참 좋겠네. 마 엄마, 새엄마가 많으셔서. <웃음> 박세 주인의 박세가 박씨를 물어다, 물어다 주어서 박을 키웠더니 그박에서 기타가 나왔다. 네. 쇼미더 어머니 메들리 보다가 알고리즘에 유입됐는데 강자 하실 때 딕션이 쇼미 빵치네요 인정 인정 해피뉴이어 군대 재입대랑 이민 진짠 줄 알고 10억 시컵 했대요. 박세 주인님 주제가 박세호 박세호 박세 박세 박세호 말이 해를 보면 뭔지 아세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여러 강의를 보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타 연습 중이래요. 어, 너의 적을 용서하되 그 새끼 이름은 꼭 기억하자. 네. 알고리즘으로 갑자기 뜬 거라 못 하겠네요. 깨빈 오빠 기타 좀 알려주세요. 덜렁. <웃음> 덜렁은 뭐야, 씨. 쇼미 마이웨이 강좌 빨리 올려달래요. 다른 강자들은 조용한 분위기인 반면 박세주님은 항상 하이 텐션에 빨리빨리 알려주셔서 너무 좋고 재밌어요. 역시 박세주님은 질리지 않는 게 질리지. 예. 박세님 정이라고 하자부터 봐왔었는데 물론 그 영상이 물론 그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가끔 이코로나가 제 유행인데 독감 조심하세요. 오늘 손사탕을 먹었죠. 양치 기 선연이 서년이, 양치 기 선연이 하니까 박세주님 생각나죠. 박세주님, 박세주님 얼굴 둘다 잘생겼죠. 네, 박세주님 웃겠대요 그래도. 아니, 박세주님을 누가 좋아함?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자, 음, 이 형이 좀 음, 어, 살짝 한 깜짝 느랐어 3일밖에 안됐는데 매력에 풍당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 어, 사실 형 말이 너무 많고 빨라서 동영상을 풀로본 적이 없어 약간 파리가 윙윙거린다는 느낌일까 그래도 구독하고 기타 열심히 배우고 있어 그래서 별론은 뭔 말인지 알지? 어? 어? 야. 야... 자 이거 자 이거 읽을게요 그래도 덕분에 기타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실에 이수근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혼냈다는 그 이유는 수근수근거렸어 박사주인님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라고 했더니 지구가 일어나서 태양계 순서 바뀌었잖아 유튜브 촬영하면서 박세준님찐 속마음 이렇게 찍으면 뭐해 저작권 살려서 수익청출도 안되고 저작권 걸려서 수익청출도 안되고 다른 분들은 30초 올려서 몇만 찍던데 작간네 안해 하면서 다음에또 열심히 영상 찍는 박세준아 강자 찍기 좋았나 싫다 지금 제 기타가 좀 아픈데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주시다니 감개 무량합니다 심지어 친필사인이라니 심장이 도끊기거리네요 자 후추가 추위를 타면 후추 후추 후추 왜? 어 Come to 강자 찾아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웃어요. 미안해요. 구독 늦게 해서 자. 기타 너무 잘 배우고 있고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기타 칠땐 누구? 래랩더 기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박세주인님 새해 박 많이 받으셔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거기서 토끼가 늦은 이유가 어, 잠을 자서가 아니고 박세주인님 영상보다 늦은 거래요 어, 호이가 계속되면 둘린 줄 안다 여보야 뭐해? 음 밥해 음 밥해 <웃음> 기타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고추부터 떼자 <웃음> <웃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단어가 없었을 뿐입니다 <웃음> 박세주이님을 구독한 뒤 7명과 결혼하고 반포자의 아, 3700원에 매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자세히 보기를 눌렀더니 자세히 보기 지가 쓴거야 <웃음> 이거 무슨 겠다 오케이 너 합격 <웃음> 와 이거 지렸다 이거 나도 닦였어자 마지막 글이에요 마지막 글 박세준님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자세인 김 말고 쪼미 김이요 깽깽깽자 음. 이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1차 당첨자 공개 다 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이 너무 합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번주 일요일에 제가 라이브를 할겁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는 당첨되게 참여했는데 그때 참여안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어요 왜? 아예 거기 투표에서 제외가 되거든 그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하고요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지션 마켓에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기타와 관련되지 않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여러거 진행해보도록 할거고 여러분들이 뮤지션 마켓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뮤지션 마켓 또 아, 박세주인 힘이 있구나 이러면서 도와주실 거 아니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빨리 이제 편집해가지고 빨리 올려야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이월날 라이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셔서... 아, 다녀... 아!